회원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ZOM을 ZOM 검색합니다. 상단에 줌 비디오 컨퍼런싱 주소를 확인하시고 중요한 거예요 zoom.us 를 확인합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하단에 웹사이트란에 비디오 컨퍼런싱이 있고 밑에 zoom.us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면 역시 하단에 사이트란에 비디오 컨퍼런싱 있고 줌.us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줌.us 링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구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urn 눌러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무료로 가입하세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메일 주소를 넣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계정으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메일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누릅니다. 금방 넣었던 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가서 메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메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일이 와있죠? 줌 계정 활성화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계정 활성화를 눌러보겠습니다. 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넣습니다.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글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넣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줌에서는 특수기호는 안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문자, 숫자, 대문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대문자 넣고 숫자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 파랗게 녹색으로 되죠. 그리고 한번더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넣습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이메일을 좀 전해줘서 초대를 해라 이런 말인데 그냥 요 3개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로봇이 아닙니다만 체크하시고요. 이 단계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회의 테스트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오시고요. 지금 회의 시작 누르지 마시고 내 계정으로 가기를 누르십니다. 게임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고요. 여기까지 오시면 회원가입은 끝나는 겁니다. 로그아웃은 왼쪽 위에 보시면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